이 양악기 치료가 이제 코골이 치료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양악기 치료가 어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에 이제 치료에 사용된 역사는 3 0 년이 넘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어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의 표준 치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표준 치료라고 하면 이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했을 때 우리 몸에 어 대사 상태나 이게 합병증 예방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라는 걸 연구하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 논문, 그 연구에서 어, 우선적으로 그리고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치료가 양악기 치료다. 왜냐? 양악기 치료는 치료 가가 가장 좋고 재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양악기 치료는 안경을 쓰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안경을 썼다가 안 쓰면 다시 잘안 보이죠. 양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악기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코골이 모흡을 좋게 하는 비수술적인 치료입니다. 그래서 양악기를 쓰시면 코골이 모흡증이 완벽히 조절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주일을 양악기 썼다고 해서 영원히 코골이 모흡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어, 꾸준히 쓰시면 어, 수면모흡으로 인한 심장계통의 합병증, 뇌혈관 질환, 치매, 기억력 떨어지는 거, 피로감 등등을 거의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학기 언제까지 착용해야 되냐? 어, 우선 이제 양학기가 어,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어, 양학기 사용하기가 좀 경제적으로 편해졌습니다. 옛날에는 뭐한 250만 원하는 그런 기계를 구매를 했었어야 됐는데요. 지금은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 되는 비용으로 빌려 쓸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데, 언제까지 써야 되냐? 어, 이게 뭐두달 쓰면 완치돼서 벗을 수 있느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가장 적절한 비유가 안경이에요, 안경. 우리가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쓴다. 안경은 뭐두달 쓰고 안경을 벗는 경우는 없죠. 지속적으로 쓰면서 이제 조절을 받고 도움을 받는 것처럼 양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주 뚱뚱해서 코골이 모비 생긴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체중을 줄이면 양학기를안 써도 되는 수준이 될수 있습니다. 졸업할 수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어양학기 이제 치료와 관련해서 뭐 몇몇 가지 불편이 있지만 양학기 치료 자체가 어떤 휴유증이나 뭐 심각한 부작용을 안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학기를 이제 쓰는 것 자체가 그렇게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어떤 가정용 오락기기를 쓰는 것이 이제 조금 생소해서 그러신데요. 실제로 뭐 코골이 모흡 중에 양악기 치료 외에도 다른 질환의 치료에도 대부분 어떤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관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나 그러면 양악기 대신에 이제 수술을 받고 뭐 완치되면 그걸로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데 코골이 수술이 완치가 되는 경우라면 이제 하시면 좋죠. 되게 평도가 아주 커서 코골이 모읍 있는 경우에는 수술로 완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 혀가 너무 두껍다든지 어, 그리고 기도 자체에 힘이 없어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수술로 단찰하기가 힘듭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고구름 이 생기고 결국또 양악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양악기를 쓰시는 게더 낫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지료감침을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